여기는 파주 제이퍼블릭이에요. 1번은요, 카포고리고2 5 2 m 레이디는 281mm예요. 티박스 어,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.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여기는 파블릭 파주 제이퍼블릭입니다. 세워야 될 멋있다! 잘생겼다! 아 응. <웃음> 응. 어, 더워 제이퍼블링1번을에이잡아주시왕 네, 해저드 왼쪽 왕 해저드. 음. 음. 예전에 왔을 때부터 많이 찍었을 거데 네. 그린 잘골러요좀어요아 네. 그래요? 네. 안녕 한번만 해주세요 네. <웃음> 아, 이제 관리를 아, 관리를 꾸준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더괜찮아진것 같아요 그래도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알니다 쥬 커스는참잘만나거 같애. 그고 지난번보다 페어에 관리고 지난번에 모래라고 했는데. 아 이게 진짜 무지근한 거 아, 애들 또 놀리게 생겼네. 이게뭐 준비한 건 아닙니다. 저희 무료 이용권하고, 아베래도근두 분밖에 안되시고 그래서 그대로, 무대권 조금 준비했거든요. 나중에 예약 하실 때 전화 주시면은, 그만해, 그만해, 그만해, 그만해, 그만해, 그만해, 그만해, 그만해, 그만리 그만해, 그만해, 그만해, 그만해, 그만 <웃음> 축하 드립니다 자 오늘 1등 시상하겠습니다 예. 어, 저희 잔디 소장을 최고 찍겠습니다 아, 네. 와예 <웃음> <웃음> 여기 여기 봐도 한명니까 그러니까. 아, 그럼 이거 한 팀에 다쓸수 있는 거예요? 아, 네 명이 인그받파 거랑 똑같은 거지. 그러니까 4인 그림 피언니 아 <웃음> 아, 조심해요.